여러분, 이곳은 빛나 막방 준비 중인 음악 중심 대기실 현장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건 우리 빛나 활동 기간 동안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준 우리 사랑스런 이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인과 멘트인데요. 우리 이프들이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는 지안 어, 나는 지안, 지투도 안 멘트 뭐 건지 아, 모르겠지 아, 지금 여기 응원하러 오셨어요, 아, 오늘도? 네, 이 타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영상 아, 아, 안된 그래? 마무리 멘트 준비어요네 아, 안녕하세요. 인디드지원이에요. 네, 안 세워요. 근데 저 알아요? 요 네, 네. <웃음> 아, 어, 감사해요. 이렇게 또. 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는 지금 팬분들을 위해서 칼로리 50 칼로리나 칼로리 있는데? 칼로 어? 어, 어쨌든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또나라는 무대를 통해서 좀 저희가 또 다른 색깔의 노래를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또 스타일링을 또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었고 빛나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유닛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곡으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유닛에서 느꼈던 거를 많이 빛나부대에서 라 빛나 부대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저또 나름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되게 많이 도움도 되고 저가 그 한편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고마운 게 어쨌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활동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변치 않고 이렇게 저희 임팩트를 사랑해주시는 것도 저희 임팩트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 바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더 꾸준한 활동, 좀더 많은 모습을 비춰드리려고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어 남은 지금 활동이 2일이 남았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2일 남았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빛나라는 이번 곡에서 나를 빛나게 해준 리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준 이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 이번 빛나는 뭐 다른 멤버들이나 다른 뭐 사람들은 특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요 가수가 가수로서 당연히 이제 무대에 서야 되는 게 일상인데 그동안 공백기 동안은 그 일상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가수로서 가져야 할 일상이 있는데 그런 일상들이랑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아난 가수도 아니고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음악방송 하면서는 저한테는 더특별할거 그런 건 솔직히 없었고 그냥 제가 있어야 될 자리와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네 저는 한 번만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뭐, 날씨가 궂은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먼 곳까지도 이렇게 와서 응원해주는 걸 보고 나면 항상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 정말 많이 해드린 거에 없는 거에 비해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많이 해주고 싶은데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약속을 드릴 때마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항상 저희가 오히려 더욱더 드리는 사랑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막 방송이 시작돼요! 본방 사수! 어, 이번 빛나 활동은 어,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던 빛나 앨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저희한테는 또 뭔가 되게 설렘을 또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너무 또 우리 이프들을 기다렸어요 많이 저희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프들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진짜 되게 막 뭔가 일을 갈고 아 진짜 우리 오빠들 이제 드디어 나온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받았던 응원도 정말 너무 고맙고 컸지만 어 이번 빛나 활동을 통해서 더 우리 부들의 그런 응원을 더 많이 받고 또 너무 많은 힘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또더 좋은 음악으로 가지고 빨리 찾아뵐 테니까 우리 부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때도 우리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조금만 가까이 와봐 내가 갈까? 요 요것 봐라. 일. <웃음> 일 났네 일 났어. 우리 부들 이뻐가지고 일 났네. 와 진짜 잘한다. 어, 아마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되게 의미도 깊고 어,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음악부터 뭐 활동, 뭐 무대까지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저의 모습들? 그런 게 되게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작년에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뭔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어,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공방 와주시는 뭐팬 여러분들부터 뭐 집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더 좋은 음악이랑 더 좋은 모습으로 그냥 보답 드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인. 인사를 합니다. 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멀리 가. 가지 마요. 여기 있을게요. 어? 어...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 아무래도 방송을 쉬는 동안 굉장히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무대를 서고 싶은데 설 기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 기대하고 고대했던 활동이어서 굉장히 활동하면서 즐거웠고 또 후회 없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프들이 정말 일당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어, 소중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어... 이프들아 이프님들 정말 어, 저희 이번 활동에서도 목청껏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어떤 그 누구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정말 어, 응원이 됐고 정말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함성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프들과 <웃음> 함께라면 <웃음> 어... 다시 할게요. 다시 주세요. 이 이프로가 부족할 땐후 프링글스를 드세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이프와 함께라면 어어 어... 다시 할게요.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이프들아 후. 프랑스 갈래? 아... 어 이상과 이프는 후.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아, 프랑스에 꽂혔다 <웃음> 아나 프랑스밖에 생각이 안나 지금 잠깐만, 다시, 잠깐만요 아 생각났습니다 이... 이프들에게 이 내가 지금 정말 해주고 싶은 건 프리허그 됐다 저희 빛나의 활동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마무리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긴 공백을 깨고 네, 컴백을 네. 했는데 그렇죠. 정말 어, 이프들이 진짜 일당백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웅재 표현을 빌리자면 이니어를 뚫고 들어오는 응원 소리에 네,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아, 여기 소리 질면 안될것같 소리 질면 안될것 같고 네, 같고, 네. 네 저희가 팬 사인회장에서 소리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빛날게라는 그 외침이 진짜 저희를 감동. 해주세요. 내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인연이 딱 들어와가지고 센스 있었어요. 그 글도 응원 구가 굉장히 그렇죠. 센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어제 편지를 봤는데 네. 4주 동안 되게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좀 저희 앞에서 숙연해 주셨고 하도 소통을 들어가지고 아통에되게 글을 그리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아니 저희도 모르게 호통돌이라는 뭔가 그런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네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웃음> 이제 인기가요가 이제 곧 이제 저희가 한 10분 뒤. 바로 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막방 활동이 끝나는데 우리 막방 활동 끝나고 팬 사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팬 사인회에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봤습니다 이번 활동의 마지막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기대하세요 팬 사인회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네. 덕분에 네, 이렇게 빛나 활동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 같고요 어 저희 또 이제 빛나 이후로도 네, 열심히 또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팬 사인회까지 화이팅하고 마지막까지 네. 좋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네. 막방 네. 완전 끝내버리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프들 네 정말 4주 동안 우리 이프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형용한마디해주세요네어 시작한지 <웃음> 어제 시작한 것은데 오늘 끝났네요 되게 그렇죠. 그만큼 이틀였나봐요 활동 <웃음>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네. 너무 아쉬운데 어, 네. 또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대급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써서 팬분들을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무리 인사, 네, 인사해 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웃음> 기다려, 알겠지? 지금까지 기다려, 아, 알겠지? 지금까지 기다려. 어. 지금까지 이 이벤트 드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 무대에서 봐요.